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2절 우리 43절 두 구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2절 43절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43절 9절 한번더큰 소리로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안에 얼굴들 보니까 참 반갑고 좋습니다. 건강한 얼굴로 이렇게 주일를또 만나뵈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서로 보면서 반갑습니다라고 한번밝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랜만에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어, 이렇게 한몇주안 보시다가 뵈면 왜안 하냐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음> 그러려니 하고. 건강, 응, 하시죠? 라고 그렇게 인사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우리 종료주일이고 또한 주간 우리 이제 고난주간 지나면서 다음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 원래는 매년마다 우리 고난주간 되면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가졌어요. 근데 원래는 특별 새벽 기도에 대신에 저녁에 5일 동안 매일 저녁에 좀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어,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의미가 있겠지만 제게는 좀더 새롭게 더 주님을 더 깊이 이렇게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욕심이 있어요. 좀 기도도 좀 진득하게 하고 찬양도 하나님께 좀 많이 올려드리고 물론 새벽의 시간도 참 평안하고 고요하고 안정하지만 저녁 뒤에 스케줄이 없다고 한다면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 또 우리 이제 코로나 시즌을 우리가 보내면서 많이 우리 마음들이 더 거칠어졌고 또 굳어진 마음들 있고 위축되고 주눅든 마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 시즌을 보내는 가운데 제게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 부대로 너희들을 준비시켜서 내윤례에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오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신 거니까 여러분 기쁘게 즐겁게 특별 집회에 함께 참여해 줄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들고 예수님 무덤가에 갔잖아요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에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그 마리아가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죽은 예수를 경험하지 않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할렐루야!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우리 고난주간 지나면서 부활주를 맞으면서 그 마리아가 경험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 우리 새날기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기를 다시 한번더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로마의 철학자 키겨로는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렇게 에,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로마법은 십자가 처형의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그렇게 정해 놓았어요.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극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의 죄는 아주 좀 극악한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에 죄수를 십자가에 이제 달고 그랬는데 로마 또 시민권을 가진 자는 어떤 악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 처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아닌 가장 극악 무도한 자가 십자가 이제 처형을 해냈는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사람이 극한 고통에 치, 치면은, 고통 외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나잖아요. 여러분, 많이 아파 보신 분들 계시면은, 너무 많이 아프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옆에서 뭐 말하는 것도, 내가 말하기도 싫고, 그렇잖아요. 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 자그만지 한 시간도 아니고, 장장 여섯 시간 동안, 그 고통의 최극점이라고 할수 있는 그 극점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당신께 찾아왔을 텐데,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일곱 마디를 하셨단 말이에요. 일곱 마디. 어, 그 말씀이 긴 말씀은 아니었죠. 아주 짤막짤막하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길게 한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친하게 구원하시려고 하는 당신의 사랑과 마음과 은혜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저는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익은 십자가 칠언, 가상 치언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또한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대하시고 받으시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그 예수님의 양 옆에는 행악자 극악한 죄를 지은 행악자 두 사람이 같이 달려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여러 가지 시사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 주신 사랑이 너무 대단하다. 왜냐하면 아주 극적으로 대조되는 사랑을 보여 주시고 계시는데요. 먼저 예수님 탄생하실 때만 하더라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셨잖아요. 맞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뭐 여행을 하다가 길에서 뭐 아이를 이제, 이제 낳았다.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어, 너무 급하니까 차 안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그런 얘기는 종종 들었지만 마구간에서 어, 사람이 태어났다. 예수님 밖에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아, 어떻게 하다가 날땐또 마구간에서 난다고 하더라도 태어나면 은방 하나라도 제대로 구해서 눕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우셨다, 누우셨다. 이게 얼마나 극적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존귀한 분이 가장 천한 곳에 사람이 머물 곳이 아닌 짐성이 머무는 곳에 마치 그분이 짐승이라도 여겨지듯이 짐승이 있는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그 자체로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이가 있느냐 아무리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 있어도 나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나는 너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불쌍한 사람이 많지만 말 밥통에 눕혀졌던 사람은 아마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보다는 더 괜찮은데 그 갓난아기 때 눕혀져 있지 않았습니까? 또 태어날 때만 그러신 게 아니라 숨을 거두시는 이 장면은 어떻습니까? 양쪽에 강도들이 있어요 아주 흉악한 강도들입니다 그러게 십자가 달렸거든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딱 계시는 겁니다 마치 모든 행악자의 우두머리라도 되시느냐 그들을 양쪽에 그늘이기도 한 것처럼 가운데 계셔요 가장 순결하신 분이 가장 악한 자들의 한 복판에 가장 순하신 분이 가장 악독한 죄인 한 가운데 거기서 숨을 거두시잖아요 태어날 때도 그러시더니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돌아가시다니 여러분 이건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단한 왕들을 거느리시고 그 가운데 탁 계시고 그렇게 서시고 가셨다고 라 한다면 연약하고 삶이 보잘것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을 텐데 가자 악해서 오죽하면 십자가형을 선고받았겠어요 그런 사람 한가운데서 죽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죄인도 내 곁에 올수 있다 어떤 악한 자도 내 곁에 올수 있다 이건 누구든지 주님 곁에 오라고 부르시는 말씀이구나 그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 극적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가장 악한 자 아닙니까? 숨 거두시기 전에 상당히 선을 많이 행하고 존경받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러고 떠나셨다고 한다면, 그래도 뭐가 좀 있는 사람이라야 그래도 선을 행한 사람이 라야 주님의 은혜를 받는가 보다 주님의 구원을 받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런 행악자들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연죄 때문에 주저앉아 있더라도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 그런 사람도 주님께서 용납하시는데 나는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게 아닌가? 여러분 이런 용기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그 자체로 모든 죄인을 당신께로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어떤 흉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이런 사람도 내가 낙원으로 초대했는데 왜 네가 나에게 못 오겠느냐 이런 사람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올라가는데 왜 너는 못 가겠느냐 주님의 이 자비로운 초대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주님의 용납하심이 놀라운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그 사람뿐이었는가라는 겁니다. 왜그 사람뿐이었는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 그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그 메시지 하셨지 않습니까? 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 드리시는 소리를 바로 밑에 십자가 바로 밑에 군인들도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밑에 서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 보면 그냥 예수님의 그 옷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 막 제비 뽑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메시지 어떤 죄인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용서의 메시지가 좌우 위에서 들려오고 있건만 불과 2, 3미터 아래 있는 이 사람들은 그저 눈앞에 있는 옷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적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 귀에는 귀를 막은 채로 그저 뭘 먹을까? 뭘 어떻게 즐기며 살까? 세상 부귀 영화 찾아다닌다고 마치 옷을 제비 뽑기 위해서 눈이 새빨개진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아마 군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기 세 사람 십자가에 매달린 이것들이야 다 죽어 마땅한 악한 죄수들이고 우리는 로마 군인이잖아. 우리가 뭐 구원받을 필요가 있겠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실 때 아니 지금 매달려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주제에 누가 누구를 용서한단 말이야? 완전히 미쳤구만. 아마. 그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용서를 외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거나 관심 없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미친 어떤 이야기처럼 예수쟁이들은 다 정신이 나갔어 이렇게 생각한 이들이 있어요 자, 그들은 그러면 그렇다고 치더라도 더 이해가 안 되는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또 다른 행악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위에 보면 그 사람은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잖아요. 몸이 아, 찢겨지고 고통받는데 그런 상황에서 조차도, 조차에서도 예수님은 막 비방합니다.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합니다. 여러분, 온몸이 찍히는 처참한 상황에 이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통곡을 하면서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비탄 가운데서 몸부림쳐야 할 텐데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남을 조롱할 마음의 여유가 아직도 남아있다니 이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인 거예요 물론 악에 바쳐서 그렇겠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세상에 나보다도 악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나는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 아마 자기 딴에는 자기를 변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분노와 증오는 막 끌어오르면서 정말 정말 꼭 가져야 할 생각을 못 가졌어요. 딱. 끝난 거로 여기니까 발악을 하듯이 예수님 향해서 퍼붓고 세상을 향해서 저주했는데 여러분 꼭 가져야 할한 가지가 뭡니까? 그한 가지는 지금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거 그 사람은 생각을 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실 때그 사람 제일 가까운 데서 들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람의 십자가가 얼마나 떨어져 있었을까요? 아마 2, 3미터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한 1, 2미터 제일 가까운 데서 바로 옆에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개를 들고 놀란 눈으로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용서를 말씀하셨나요? 나는 십자가 형을 선고받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도 용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 이렇게 물어봐야 될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그 용서를, 예수님의 그 구원을 자기에게,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했어요. 자기에게 이루어질 복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 일어나서도 여전히 눈, 눈이 멀어 있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끝까지 눈먼 채 죽어가던 그 사람은 아마 주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 그 옆에 또한 사람 보십시다 그 사람은 그걸 잘 듣고 자기의 그 불쌍한 존재에다가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 방금 전에 용서를 말씀하셨나요? 용서를 말씀하셨나요? 저도요 한때는 사랑받는 부모의 자식이었고, 저도요, 한때는 날 사랑해주는 여인이 있었고요. 나도 한때는 잘 살아보려고 했었고요. 나에게 기대를 그래도 걸어주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었는데, 내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아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데,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용서라고 하셨나요? 나의 이 후회에 설한 이 인생이 용서될 수 있는 겁니까? 방금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에게 적용을 하잖아요 자기에게 적용을 하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나 같은 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병들도 그 옆에 행악자들도 예수님의 그 용서와 구원의 메시지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그 주님의 메시지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자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파울전은 이 죄수가 지상에서 마지막 주님의 동반자였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라고 말했더라고요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 최초로 들어간 사람이 베드로도 아니고 야구보도아니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었어요 사도마을도 아니었어요 평생 못된 짓만 골라했던 그 흉악범 그 범죄자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첫 번째로 같이 들어간 그런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새날교의 성도들이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 것으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데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데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그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그들의 이야기로 그렇게 읽고 듣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신다. 막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아, 옛날에, 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으로부터 떠나라고 하시나? 내가 떠나지 못하는 구속, 못된 습관, 날 붙들고 있는 과거의 어떤 잔재 거기서 내가 과감하게 떠나야 할 텐데 나의 가난으로 출발해야 할 텐데 주님 제가 떨치고 떠날 용기와 믿음을 주옵서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본토 진척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만 듣지 말고 나의 메시지로 받아서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받아서 난 무엇으로부터 떠날까?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면 좋지?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그 아브라함의 한 얘기도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참으로 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 강도도, 아, 그 강도도 아그 옆에 매달린 행악자가 그렇게 했나? 아그 사람 참 행죄했네. 어그 아, 사람 진짜 너무 복있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듣지 말고 주님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까지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주님의 용서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저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도 이 십자가에서 한 죄수가 구원받은 특별한 사건 정도로 여기지 마시고 이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 범죄자가 나 자신은 아닌가 그걸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제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나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우리에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대신에 천국에 이룰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수였습니다 내가 그 자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진정 예수님 믿는 자입니다. 아, 난 범죄자가 아닙니다. 난... 아, 난 교양 있게 살고 있어요 이게 참 교만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소위 교양 있고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존경도 받고 산하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저도 목사로 살고 있으니까 저는 저 강도 같은 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그래도 그보다는 수준이 있고 교양도 있고 상식이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닌가? 아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착하다는 소리도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듣기도 하니까 나는 의의로운 사람인 줄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스와 같고 강도와 같았는데 예수님 통해 구원 받은 거예요 저도 회심할 때 회심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죄의 핵심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었어요 그게 바리스테인의 죄였고 가장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니까 제가 알던 어떤 사람보다 죄가 저가 더 죄인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저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여기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라 제가 주님 만나고 정말 충격적인 것은 제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 하나와 또 나아가서 그런데도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신다 이것이 제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나 같은 죄인과 저 행악자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나요? 왜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용납하시나요? 그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았기 때문이고 아니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죄인에게 하신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훈네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마치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또 성경에 보면 귀신들 린자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셨잖아요 아니 하나님,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셔도 됩니까? 창녀로 평생을 살은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잘 대해 주셔도 됩니까? 에? 평생 수준 있고 교회 함께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은 아마 그리킴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죄인이 잃어버렸던 당신의 아들이라면, 잃어버렸던 당신의 딸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자녀가 돌아왔는데 그가 죄인이든 창녀이든 어찌 져버리겠습니까? 잘 왔다. 잘 왔다. 잘 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십자가 구원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 죄인에게 하신 말씀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그랬어요.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그 말씀만은 꼭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유명한 세들백 교회 리오렌 목사님이 심화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이제 리그 오렌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한 번은 교도소에 가셔서 재소자들에게 설교하셨을 때 일인데요. 어, 위란 목사님 마이크 하나를 든채 교도소에 가니까 뭐 이런 강대상도 없고 그냥 이런 땅바닥, 면바닥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서 있었는데 제수들의 그 분위기가 너무 산만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잠시 후에 당신의 그 주머니 속에서 100불짜리, 10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높이 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100달러짜리 갖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막 일제히 저예요, 저요 하면서 모두 다 관심이 이렇게 집중되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그 100달러짜리를 살짝 몇번 이렇게 막 구기더니 또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100달러 지폐가 많이 구겨졌는데도 이 지폐 갖기를 원하세요? 그랬더니 또다 그래요 저 그거 원합니다 그렇게 또 손을 들더래요 그러자 또 목사님은 그 돈을 땅바닥에 탁 던졌어요 그리고 당신의 구두발로 이렇게 짓밟았어 그리고 다시 그 지폐를 들고 여러분 이거 내가 발로 밟았는데 이돈 원하세요? 이거 원하세요? 이번에도 다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의라는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 일입니다. 학대를 받으셨나요? 이용을 당하셨나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모욕을 당하셨나요? 물론, 당신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쥐어서 그에 대한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지금 당신은 구겨지고, 찢기고, 짓팔펴서 더러워진 집회와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가치는 단 1달러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제소자들에게 엄청난 회심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잃어버린 자녀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찾아오셨는데 또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현장은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용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너무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 같은 게뭐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물론 그것도 이해가 되긴 해요 또 세상에서 많이 당하고 살았으니까 니까짓게 뭐 니까짓게 뭐 이렇게 세상의 그 잔인한 시선으로 많이 얼룩졌고 나를 막 밀쳐내는 냉정한 손길들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살다 보니까 내 자아가 다바스라져서나 다 같은 게뭐나 같은 사람도 주님 맞이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겠어? 이렇게 좌절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에 가장 크게 보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 자는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부산역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도 다른 사람들의 얼굴은 눈에 잘안들어도내 가족의 얼굴은 금방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내 가족께 뭐내 가족께 뭐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나를 무시하지만 주님은 나를 영접하시고요 주님은 이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내가 이 세상에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불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주님의 눈에는 의인보다 더 죄인이 눈에 먼저 들어올 것입니다. 저자다, 저자다, 저자를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저자를 내가 붙들어야 되겠구나. 건져야 되겠구나.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무시하지만, 이런 행악자도 영접을 받지 않았습니까? 행악자도 낙원에 초대받는 편에 주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티켓 안 주시겠어요? 우리를 위해 벌써 준비해 주셨고 우리는 이미 받은 건데 여러분 이 은혜를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 이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내 자신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그렇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고백도 간증도 예,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1인칭 단수 나의 고백이 있을 뿐이지 너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오늘 본문의 행각자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행악자가 말할 때 우리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나를 저도 저도 저도 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주님이 하신 이 어, 사건과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적용되는지 몰라요. 그것이 고백이 되고 그것이 많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될 거고 그리고 한 주간 특별 집회를 하면서 오늘 주부 안에 우리 기도문 책자도 넣어놨는데 댁에서도 네 집회에 참석하시든 또 못하시든 한 30분 정도는 댁에서 기도로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 기도문도 꽂아놨거든요. 그 집에서 한 30분 정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할 것이고 또 우리 부산국제기도 집에 매일 아침에 아마 여러분에게 어, 뭐가 하나 올 거예요. 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한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영상도 오게 될 건데 이번에 그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같이 갖게 되면서 한줄 은혜 나눔, 어, 이걸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고백과 간증이 많아지기를 기대하면서 하는 건데요. 이 한줄 은혜 나눔을 우리 새날개 홈페이지에 딱 열면은 팝업 창이 뜹니다. 알림 창이 딱 뜨는데 그게 한줄 은혜 나눔 클릭하면 음, 클릭하면 여러분이 적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마련해 놓았거든요. 여러분 그거 이번에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 집회 참석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 십자가 칠원의 가상 이칠원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하시는 적용되는 말씀 이런 것들을 한 문장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나누게 될때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런 거 보시면서 아이고 왜 저분은 이런 거 써냈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굉장히 감동하고 은혜 받고 고백한 거니까 만약에 써주신다면, 이분들의 고백이 참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뺏긴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과 나의 감정이 담겨져 있는 거니까 귀한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소에 예배하시다가, 기도하시다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용서받아야 되고 내가 치유받아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 십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있지만 다 예수님 저주하고 모욕하거나 구경하거나 남의 것으로 여기지만 이 행악자는 예수님 안에 자기를 던져 넣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한분한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우리 각자의 고백을 나누며 할렐루야 찬송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살아서 펄펄 뛰는 아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꼭들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용서받고 구원받은 주의 사건이 아, 나의 사건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걸 믿을 수 있는 눈이 뜨게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구원과 사랑과 위로가 나에게 적용되는 눈이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 반응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용서받고 그음받은 죄수의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남의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고백을 나누며 할렐루야 찬성하고 그런은혜가대 많은 영혼의 구원 마다 살아서 헐뜰 하나님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에 떠달려 행악자는 예수님께서 용서 기도를 통심을 탐하자 자신을 주님께 부탁하였고 주님은 그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누구도 믿지 않는 구원의 언정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 예수님의 예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에는 예수님만의 구원자가되셨습니다 아, 주인공 신앙을 하게 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가면 어떻게, 해? 내가 가면 어떻게, 해? 때까지 깨고, 때까지 깨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용납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이 뜨게 이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용서받고 구원받은 주의의 생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영생 이것을 깨달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님 그 메시지 속에 내 자신을 그대낼게 원합니다 주님의 것을 나의 것로 주님의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성경의 하나님 억대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와 우리들의 이야기로 제공할 수 있는 그대를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눈이 뜨게 하소서 주님 우리 들을더 너로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으로 이렇게 주님을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 내가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아들이고 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곁에 달린 행악자는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들리시는걸 듣자마자 자신을 주님께 부탁하였고 주님은 그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누구도 믿지 않은 구원의 은총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남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이 되었고 예수님의 용서가 남이 아니라 자신의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새날교의 교인들이 다 주인공 신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면 어떻게 내까지 깨모 이렇게 생각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용납하시는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눈이 뜨이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용서받고 구원받은 죄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용서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매일 많은 성도들을 토회로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번 사순절에 막달라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새 영과 새 마음을 부흔받아 2년 넘게 코로나로 인해 생겨진 굳은 마음 그친 마음들이 다 제거 됨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들에게 성경의 이야기와 은혜와 용서와 구원의 말씀이 저들의 이야기 저들의 은혜 저들의 구원이 되어 고백과 안정이 살아 펄펄 뛰는 복된 영혼들 다 되게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흥검들 흥금들이...